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센소의 유창훈 대표입니다. 어, 오늘 그 마지막 강연인 것 같고요.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지루하실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전 조금 그동안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걸 가지고 사실 좀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어, 제가 한 강연 후에도 그래도 창업을 하고 싶으면 하세요.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저는 일단 센스톤 2015년 11월에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이제 이런 얘기하죠. 왜 어떻게 창업을 하게 됐냐? 음, 뭐 뜻이 있었습니다. 막 이런 많은 어 미사고들을 쓰는데 저는 본의 아니게 사실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어,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이 제가 이제 2015년 9월 달에 어, 전 회사에서 저도 이 대회 강연을 계속 많이 했었는데 그때 충남 보령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강연을 하고 혼자 어~ 이제 세레모니 한 사진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자이 결정을 해야 되죠 어, 제가 그 당시 나이가 마흔셋이었습니다 어, 나름 회사생활, 사회생활을 잘해서 뭐 여기저기서 이제 와라 어, 무슨 비즈니스 뭐 영업 본부장으로 와라 이런 얘기를 제안을 받았는데 가장 쉬운 거였어요 저기 재취업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 어, 들으시는 분들이 어, 연배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젊으신 분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의 특히 IT 쪽에서의 정년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3세 내가 재취업을 해? 다른 데 이직을 해? 그럼 2년, 3년 있다가 또 이직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는 뭐하지? 사실은요 우리 집에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금수저 운수저가 아닌 이상 창업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은 해야 돼요.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인생 나이가 길어졌잖아요. 라이프 사이클이 길어졌는데 뭐 50대 초중반에 은퇴를 했어. 나머지 반 평생을 어떻게든 살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다 못해 치킨집이라도 분식집이라도 창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민한 거 아. 어차피 한번할거한 살이라도 좀 적을 때 창업을 하자 라고 해서 그때 마음을 먹었고 그 당시에 저희 제가 어, 준비되었던 것들은 이랬어요 아이템 어, 급하게 만들었지만 있었고 그리고 좋은 팀들과 조인을 했고 어, 좋은 팀들이 모여줬고 저 자체도 이제는 어 개발자 출신이라 기술도 가지고 있고 팀 저랑 10년에서 18년을 같이 했던 멤버들이 팀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제가 아, 뭐 제품 괜찮은 거 만들어 내면 난 세일즈 어, 영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없었습니다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음 당시에 저한테 조언해준 창업 선배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적의 조건이다. 왜 최적이냐면 제가 아이템, 기술팀, 네트워크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자금까지 제가 여유 있게 가지고 있었으면 제가 게을러졌을 거고 오히려 절실하지 못해서 변해야 될때 변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는 성장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그렇게 조언 해주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 정답이었습니다. 제가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나으려고 처음에 했던 아이템을 계속 바꾸고 심지어는 제가 창업해서 100일 동안에 저의 제품 아이템이 다섯 번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스톰패스라고 하는 제가 액셀러레이팅을 처음 시작을 해서 시장에 나아갔던 그 제품이 아닌 다른 기술로 또 찾아내서 글로벌하게 나갔습니다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아, 이제부터 회사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사실 이제 이런 제이 강연을 할 만큼 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판단해 주시고 끝까지 들을지 말질도 결정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강연을 할 만한 사람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센스톤은 2015년 설립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매출 성장을 이뤄냈고 작년에 국내에서 2 2억 매출을 올렸어요. 그리고 저희는요. 어, 재미없는 B2B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특히 국내에서 투자 받기 정말 어려운 보안 분야 기술 스타트업이에요. 그런데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상 좋은 거다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상 받았고 그다음에 K글로벌 스타트업 보안 기업 뭐 보안 회사 중에서 가장 좋은 어, 스타트업 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어, 그렇게 많지 않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 국제 표준 인증 기술까지 자체 기술력으로 확보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가 아기 유니콘 1등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센스톤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어, 스위치라는 이름으로 영국 런던의 어, 글로벌 비즈니스 헤드쿼터를 두고 있어요 어,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거 참고하실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가 센스톤의 영문 이름이 SS를 써요 앞에 그런데 SS를 쓰니까 외국인들이 못 읽어요 이거를 S센스톤 이렇게 읽더라고요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희가 독일을 갔는데요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독일 분들과 유대인들은 더블에를 금기어라고 해요 이유가 어, 아시죠 히틀러의 친위 부대가 SS 부대라 이건 피하는 캐릭터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게 좋겠다 조언을 해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스위치 그 똑딱똑딱 켰다 껐다 하는 그 스위치에서 가운데를 아이디로 바꿨는데 다행히 닷컴 도메인까지 다 있어서 스위치라고 바꿨고요 저희 센스톤이 스위치는 저희가 돈을 싸들고 그냥 영국 간게 아니라 영국 정부에서 저희를 한국 스타트업 최초로 인바이트를 해서 데려갔고 가자마자 어, 3년짜리 비자를 지원해주고 아예 세트 가능하게 도와줬고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어, 현지화를 하자 해서 또 다른 영국 정부기관에서 운영하는 이로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영국에서 가장, 가장 큰 사이버 세큐리티 육성기관이에요. 여기에는 저희가 아시아 스타트업 최초로 종인이 됐어요. 그리고 영국의 나데스 달비스 국영은행어 영국의 금융감독원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엑센추어라고 하는 글로벌 기업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통해서 지금 저희가 고객을 만들어 내고 있고 그다음에 저기 XTC라고 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에는 어 87개국 약어 3000개 기업이 경쟁을 했고 52개 파이널리스트 를 뽑았는데 영국팀이 두 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저희가 영국 대표 두개 중에 하나로 선정되어져서 조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기 유니콘 1등 된 같은 날에 유럽에서 가장 큰 테크 기반 스타트업 어워드가 있어요. 10년이 넘, 넘었습니다. 어, 유로파스라고 하는 저 어워드에서 사이버 테크 분야 저희가 위너가 됐는데 지금 제가 한국에서 아기 유니콘 1등 찍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유로파스에서 1등 찍었죠.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브레이크스루 어워드 2020에서 저희 센스톤의 기술이 어센티케이션 솔루션 오브 더이어 올해의 인증 솔루션상을 받았어요. 어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 사이트 쳐서 들어가시면 이 안에 지금 기존의 인증 어, 이렇게 상을 받았던 회사들을 몇 면을 보면 저희가 이 회사들이랑 지금 같은 테이블에 회사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희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저희 회사는 구조가 되어 있고, 저 있고 또 하나 자랑할 것이 특허가 무려 지금 130개 이상 글로벌 특허로 등록 출원되어 져 있습니다. 저희는 원천기술을 개발했고 기본적으로 한국, 유럽, 유럽은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인도네시아, 중국, 싱가포르, 일본, 미국에 동시 출원을 해요 어, 특허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나중에 글로벌 비즈니스, 특히 기술 분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특허가 어, 우리의 비즈니스, 즉 기술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자체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도 처음에 한몇 개만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어, 기술은 좋은데 비즈니스 못할 것 같아. 왜? 원천 기술은 여기 있는데 비즈니스까지 가는 그 중간의 길에 다른 회사들의 특허들에 걸려서 우리 기술을 못쓸수 있어. 그러면 겁나서 고객들이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원천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BM 만드는 이 길에 필요한 특허까지 저희가 직접 확보를 해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보시는 것은 국내에서 저희 고객사 리스트들이고 해외 리스트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가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현재 지금 미국에서는 제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계약이 돼서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독일 뭐 자동차 회사 그다음에 미국의 은행들과 지금 저희가 딥다이브 POC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 은 지난 라운드까지의 저희 투자자분들인데요 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자랑할 얘기 드리면 저희가 대한민국 보안 스타트업으로 최근에 프리밸류 900억 밸류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100억 펀드레이징 진행 중이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뒷부분은 어, 글로벌 VC들 통해서 채울 예정인데 100억이 차고 나면 저희는 포스트 밸류 1000억 회사입니다 어, 이쯤 되면 저희 이 강연 해도 될만 하겠죠 <웃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는 리스트를 보시면 이 그림의 하단은 저희랑 계약을 했거나 계약 직전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딥다이브 레벨 순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져 있는데 그냥 보시기만 해도 어, 국내에서 만나기 어려운 기업들을 저희가 상대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어, 유창훈이가 하는 얘기 들을만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감을 드렸고요 자, 이제 여기서 제 개인 인적 상황을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저는 어, 정말 음, 아주 특별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아주 특별한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 보통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좀 있습니다 73년생이고요 어 마흔 세세 창업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인하대를 나왔고 거기선 조선공학과 선박해양공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테크 회사고 그 다음에 제가 알고리즘 기술 개발을 직접을 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먼저 얘기는 안 하는데 어, 저는 ROTC 또 삼십사기입니다 ROTC라고 그러면 약간 비즈니스 세일즈 쪽만 많이 생각하셔서. 테크 얘기할 땐 제가 좀 빼는 이력 중에 하나고 그리고 첫 직장은 삼성중공업 그래서 삼성의 그룹공채 39기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창업을 99년도에 했어요 삼성중공업의 배치를 받아서 내려가서 1년 남짓 기간만 갖고 창업을 했는데 전이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창업은 계산을 해서는 도저히 어, 창업을 못해요 어저때저한 일주일 고민했던 아이템을 가지고 꼭 귀신한테 홀린 것처럼 그냥 사직서를 내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저의 첫 창업은 시작이 됐는데 근데 일단 창업하고 나니까 누가 저한테 이제 앞으로 월급을 안 주잖아요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창업 6개월 만에 약 10억 가까이 투자를 받고 그런데 어 2차 투자를 약속을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경험이 없어서 어 너무 투자자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영 지도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첫 투자에 무려 지분의 60%를 주고 투자를 받았어요 어이 대목에서 아시는 분들은 우악 그렸을 거예요. 아니나 달라 그 투자해 준 회사가 1년 정도 있다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는데 저희 회사가 구조조정 대상이 됐어요 즉 매각 대상 그래서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회사가 매각이 됐고 저는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어, 저는 망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마이너스 엑싯 네 저는 어쨌든 엑트는 했습니다 마이너스 엑트 그리고 어 아, 다시 혼자 일못 일어, 일어나겠더라고요. 어, 데미지가 컸고 빚도 많았고 그래서 아, 좀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조직 생활을 했습니다. 즉 다시 취업을 했죠. 그런데 이 취업했을 때의 분야가 전한 방향이었어요. 뭐 여기 있는 아, 위에 있는 드림트 리얼리티라는 회사는 인식 기술, 문서 관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입사할 때 대리로 들어가서. 스핀오프두 번을 해내고 부사장으로 퇴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창업 직전에서 마크앤니에는 팀장으로 들어가서 부문장으로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5년 11월에 43세 나이에 재창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드릴 얘기는 창업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얘기들을 13가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창업을 하고 싶다면 하십시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이러죠.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창업을 했다. 그런데 제 답은 창업 한 순간부터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돼요. 어, 인사 문제, 돈 빌리는 문제, 조직 관리 문제, 나는 비즈니스만 해서 앞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이런 일들이 뒷다리를 잡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루에 내가 나의 에너지로 10가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9개는 하기 싫은 걸 해내야 돼 먼저 그것도 그리고 9개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밤 9시, 10시 그때부터 이제 내가 하려고 했던 거를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 실제 그렇게 됩니다 다음에 어 지금 최근에 스타트업이라는 저기 드라마 네 시작을 했죠 근데 저는 그거 안볼것 같아요 거기는 저기 굉장히 예쁘게 그리고 그 라이프 밸런스 잘 유지되면서 뭐 러브라인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절대로 네 라이프 밸런스 포기해야 합니다. 음,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아이들이 아빠를 또는 엄마를 찾으면서 우는 모습 많이 보셔야 될 거고요.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 그 노임 단가. 창업자의 시간당 노임 단가는 최저가 될 겁니다. 왜? 시작하자마자 돈이 없으니까 해서 멤버들은 월급 줘야죠. 근데 본인은 못 가져가요. 그런데 나중에 정상적으로 가져가더라도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다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씁니다. 시간당 노임 단가 최저. 아 다음 우리가 창업을 할때아 앞으로 2년만 고생을 하면은 될것 같아. 3년이면 될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족한테 2년만 기다려봐 2년 지나서 또 2년만 기다려봐 그 가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전세계약 연장하냐고 실제로 저희 회사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안정화되고 인제는 어, 굴러가기 시작해 라고 하는 기간이 짧으면 5년 또는 7년 이렇게 걸립니다 즉 우리는 단타를 생각하고 늘 시작을 하는데 그 단타를 생각하고 들어서는 순간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2년, 3년이 아니라 5년, 7년 후에 첫 번째 휴가를 갈수 있다고 라 생각하고 시작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인내 시간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길고요 저희 센스톤은 2015년 설립, 11월에 설립해서 이제 만 5년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 다 아이디어 가지고 창업하시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아이디어로 성공, 저는 희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첫 번째 아이디어가 사실은 어, 순간 어 이거 괜찮겠어 어디 조사 안 하고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조사하다 보면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서는 안 보일지 몰라도 글로벌하게 나가면 비슷한 기술 모델 그다음에 뭐 서비스 너무 많이 있고요. 심지어는 조만간에 즉 단순한 아이디어로만 시작했다면 조만간에 그 아이디어는 카피가 돼서 또 다른 스타트업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로 따라오는 스타트업은 나보다 더 갖춰져 있고 심지어 돈도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로 성공하기 쉽지 않다. 어, 저희 경우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창업하고 나서 100일 동안에 무려 아이템이 다섯 번 바뀌었고요. 그렇게 다섯 번 바뀐 다음에 만든 게 스톰패스. 근데 지금 글로벌에 나간 거는 그 스톰패스가 아닌 또 다른 아이템입니다. 계속 바꿔 나가야 살아날 수가 있고요. 어이 대목은 조금 제가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포기하고 추락할 것인가 살아남을 것인가 음 저는 우리 영화 중에 그거 있잖아요 그허든슨 강의 기적 있죠 근데 거기서 이 얘기를 해요 1만 시간의어 1만 시간 투자의 법칙 즉 내가 한 분야에서 1만 시간 동안 투자를 했으면 엄청난 전문가가 되어있을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를 할수 있다 즉 비행기의 엔진이 터지고 깨지고 돌아오는데 그 기장은 결국 안전하게 착륙을 시켰죠. 대부분 포기했을 상황을. 사업도 똑같더라고요. 가고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방향의 시장이 전개가 돼. 어, 나는 한 6개월 후에 제품 만들면 은 시장에서 매출이 날것 같은데 3개월 있다가 갑자기 비슷한 제품이 다른 데서 나와. 심지어는 정책이 바뀌어. 그래서 이걸 내가 시장에 내놓을 때 정책의 문제로 법적인 문제로 시장에 들어가지 못해 이 상황 상황을 어 이거 지금 정부 정책의 문제야 시장의 문제야 경쟁사가 카피했어 이러고 땅을 치고 울면서 후회할 시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회사를 살려내야 되니 그 상황에서 다시 살아날 갈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제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어야 해요 10년 이상의 경험을 쌓고 있는 그 분야에 내가 뛰어들면 일단 최소한은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우리의 팀 창업했을 때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팀 문제예요 팀 빌딩 팀 빌딩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 책, 뭐 조언들이 있는데 딱 이거 같습니다 대표이사의 수준만큼 팀이 모이고 대표이사의 자질만큼 팀이 모이더라 어, 다른 회사 경우를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이 저는 한 분야에 오래 있었고 또 하나는 어, 사랑과의 관계, 의리를 지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어, 제 우리 멤버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7명이 세팅을 했는데요 그 7명이 가장 저랑 적게 일한 사람이 7년이었고요 보통 10년 18년 같이 했던 사람들이 팀으로 합류했어요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냥 한 분야에서 그만큼 된 사람들만 모은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의 경력을 저랑 7년, 10년, 18년을 같이 쌓은 사람들이 팀이 됐어요 그러니까 통하는 게좀 많겠죠 그래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다음, 제가 팀을 모았는데 다음 얘기가 좀 반대죠. 팀이 붕괴되더라도 회사를 이끌 수 있는가. 참 회사 운영하다 보면 다내 마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막 속이 타요. 심지어는 막나 못하겠다고 그만두고 나가. 막 땡깡 부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가 창업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 창업을 할때 나는 창업을 했는데 이 음식이 주방, 계신 분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돼 그러면 그 음식점은 보통 망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창업하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기술이 100% 내 컨트롤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 영업, 세일즈가 내 컨트롤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아 의존을 해야 돼 그러면 못 끌고 갑니다 저는 나중에 우리 멤버들이 얘기 들으면 서운할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제 속마음을 이렇게 다 잡고 했어요 당신이 없어도, 당신이 없어도 나는 끌고 간다 나는 내가 자 회사 사이즈를 줄이고 직접 영업 세일즈할수 있어 당신이 없어도 나는 이 알고리즘, 자, 당신이 없어도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난 개발해낼 거야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저 사람 진짜 세일즈 할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개발 끌고 갈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그때 팀원들이 멤버들이 따르고 리스펙하고 갈수 있는 거죠 그거를 못 해내면 팀원 특정 인원한테 좌지우지 되면 안 됩니다 그럴 상황이면 창업 하지 마셔야 돼요 다음 또 이제 비슷한 얘기 계속하죠 내 마음과 똑같이 일을 해주는 그런 사람을 늘 찾아요 창업자들은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저한테 안 와요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서 창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즉나 같은 사람이 없어 완벽하지 않은 어, 이 나의 마음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은 그런 멤버들 과 아웅당하면서 저기 같이 희노애락하면서 팀을 끌고 갈수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막 내가 대표이사고 그러면은 다 저를 따를 것 같잖아요. 아니요, 저기 대표이사의 시간당 노임 단가가 최하듯이 어 대표이사 창업한 대표이사는 팀원들의 이 눈치를 가장 많이 봅니다. 심지어 내가 이제 어떤 의견을 내잖아요 의견을 내는데 어, 그 의견에 대해서 저만 긍정 대부분은 아 이건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스타트업이란 게 처음부터 될 만해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시장에 들어가야 되고 불가능하다고 한걸 해내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이 저의 생각과 반대고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이멤버들을 논리적으로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설득하고 심지어는 답까지 제시를 해주고 그답에 마지막 튜닝을 같이 할 정도 되면 은그 팀은 그나마 저는 좋은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 열 번째네요 제가 창업했을 때에 어, 저는 it 회사인데 이런 회사를 봤어요 저보다 한 1년 정도 먼저 창업을 했는데 오, 막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기저기서 무슨 상 무슨 상 무슨 상 받으면서 투자도 시드 투자를 잘 받아요 아, 그런데 저도 상을 받고 싶은데 기술개발하고 매출을 내기 위해서 시장에서 비즈니스 영업 세일즈를 할 시간도 모자른데 상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그것도 엄청난 리소스를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 상을 받으려고 노력할까? 매출을 내려고 노력할까? 저는 매출로 결정을 했어요. 상은 좀 늦게 받자. 그리고 한 2년이 흘렀습니다. 그 회사는 지금 사라졌고요. 저희는 매출이 나면서 투자도 받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좋은 상을 다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보통 창업을 하거나 하면 어디 어필을 하려고 막상 받으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상 받으려고 먼저 하지 마시고 시장에서 인정 받으려고 그리고 매출을 먼저 내려고 노력을 하세요 특히 이제 IT 기술 기반 회사를 꿈꾸시면 하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상 받는 기술이랑 실제로 납품되는 기술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 받는 기술은 그냥 프로토타입이에요 근데 시장에 납품하려고 들어가는 순간 책상에서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변수들이 나오고 그걸 해결해내야 제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을 내는 제품이 실제로 제품입니다. 네. 글로벌화 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안에도 저기 유니콘 레벨 회사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 저희처럼 B2B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 특히 IT 쪽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그 IT 시장 전체의 마켓 사이즈가 얼마인지 아실까요? 음, 대답 안 하시겠죠? 네. 삼성전자 뭐 휴대폰, 반도체 다 합쳐서 대한민국 안에서의 마켓 사이즈가 전세계 마켓 사이즈의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보안 분야예요. 전세계 마켓 사이즈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이 1% 시장에서 우리는 막 아웅다웅하고 어깨 부닥치면서 싸워요. 그런데 열심히 창업을 해서 제품 만들어서 딱 시장에 나가는 순간 대한민국 안에도 골리앗들이 있죠. 기존 플레이어들, 상장 회사들. 이들이 스타트업이라고 봐줄까요? 아니요. 밟습니다. 왜? 경쟁 기술이거든요. 저희가 싹이 올라와서 크는 순간 그 매출을 뺏어오는 거라 가만두지 않죠. 그렇게 어깨 부닥치면서 싸우느니 나가는 게 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력에 정말 자신이 있다면 그리고 이 기술을 당당하게 특허 출원하고 인증받을 수 있다면 저는 차라리 처음부터 해외에서 할 것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저희처럼 세팅을 하고 나가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하나는 해외 나가서 한국에서의 이력을 얹고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고 기술력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처음부터 큰 시장으로 나가라고 라 저는 권해드리고요. 다음 젠 끝나갑니다. 절실함인데요. 음, 우리가 혁신 혁신하는데 혁신 보면은 사실 한자로 보면은 가죽을 새롭게 하는 거는 가죽을 바꾸는 거잖아요. 절실한가. 내가 아, 이거 하다가 말면 뭐 다른 데 취업하지 뭐. 아유. 한뭐 2, 3학 정도 까먹는 거 괜찮아.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성공 확률 적습니다. 어, 뒤에 배수진 치고 내가 이거 안 되면 나의 인생이 망가져. 어 그만큼 절실해야 내가 떨어지고 싶고 손을 놓고 싶을 때도 놓지 않고 다른 손을 올려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지막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만큼 절실한지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나 저기 그냥 저기 이력서에 창업 이력서에 하나 만들어 놓고. 어, 나중에 취업할 때 어, 도움 좀 받아야지 이런 분들은 창업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 운칠기삼 얘기하잖아요 어, 저도 이거 완전히 공감합니다 제가 능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제가 잘나서 시장에서 인정받고 기술을 만들어내고 성장한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어디선가 누군가 나타나주고 어디선가 어떤 기회가 뚝 떨어져요 야 이게 있는구나 그런데 저는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운 7, 기삼 운이 7이고 기술이 3이 아니라 기삼, 운칠즉 앞에 사람이 해야 될 도리 내가 해야 될 거를 30%를 만땅을 채워야 31부터 운이 따라오는 거죠 즉 내가 29.9까지 정말 죽어라 해서 해냈어요 그런데 30을 못 채우면 30일이 절대 안 오는 거죠 앞에서 내가 해야 될걸다 해야 그운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정말 죽을 것만큼 힘들게 했는데 이게 29까지 온 건지 30까지 온 건지 15까지 온 건지 그걸 우리가 인간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내야 그 운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 되게 안 좋은 얘기, 어, 힘들고 부담되는 얘기만 늘어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내서 현재 저는 프리밸류 900억 회사의 오너입니다. 바로 이래서 창업하는 것 같아요. 예, 이 결실을 얻기 위해 노력하실 수 있는 분은 창업하십시오. 예, 제 발표를 마치고요. 질문 있으면 받고. 없으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